진짜 전판 아리가 이해가 안되는데 제가 잘못인거 같아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힘내시라고 깍깍깍해요 잉살머리 운영 위주로 보면 될것 같죠 와 아, 38분 게임이네 가봅시다 일단 만라인은 가렌 데 클레드 가렌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가렌의 그 W 스킬 있잖아. 이 용기라는 스킬이 60% 강인함을 얻고, 얻는 피해가 60% 감소하잖아. 이거, 이것만 스킬만 빠지면은, 이겨요. 일단 다인전. 어, 좋아요. 다이브가. 플레드만할수 있는 다이브가죠 이거. 이거 메고 가겠죠? 한번 더? 야, 악마다. 이거 레드 있어서. 아, 갔다. 잘 가요. 이건 이제 라인전이 거의 끝났죠? 솔직히 이거는 자, 나이스 라인전 잘하죠 딱히 문제없어 아, 너무 빠르게 와서 좀못 따라오려나? 괜찮아요 그냥 그러니 려 하세요 아아 아, 클레드가 4킬 먹고 가래는 찢었구나 싶으면 돼요 그리고 잘 뺐어 심지어 얘 이건 봐야지 싸울딱 보자마자 타고 대시를 쓰고 공을 쓰면 공이 아무도 안 박히니까 뺄 수가 있는거죠 공도 위치를잘 찍었죠 이거? 잘못 찍었으면 짜오한테 박히는건데 그 사실 라인전 해가지고 시에서 놓치는 것도 거의 없었고 라인전 너무 잘했죠? 자 이렇게 이거 이거 이런거 하지 말랬죠 제가 이런거 할 바에는 적 정글 들어가서 시야 잡으라 했죠? 핑화도 들고 있고 핑화 잘 샀네 이런거 하지 말고 적 정글 들어가서 시야 잡고 정글 털라고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거 좀 아쉽다 일단, 짜오랑 가린이 쫓아와서, 공을 빼서 뺀 거고. 가린이 W가 빠졌, Q를, Q를 미녀했었는데? 과연. 또, 근데, 클레드가, 점화가린한테 좀 취약한 게 뭐냐면, 저게, 죽더라고. 스칼 떨어져가지고, 점화공 박히면 죽더라고요. Q 점화공. 이거에 죽더라고요. 그래서, 자르반의 희생으로, 파래 잡았고 어... Shit.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네 아무것도 몰라요 자 아까, 아까 내가 말한 거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계속 시야 잡고 엥? 아 챔피언만 조준키안 쓰는구나 그래서 네이스 네이스 네이스 아마 아쉬운 건 이제 아까 앞에서 비비고 미니언 먹으면서 그 아니, 미니언 먹는 가린이랑 비빈 거? 그거 한 번이랑 다이버할때 실수 한번한 한 거? 그두 개? 테일이 쿨이고 용이 나와 있는데? 아 이게 제가 해보니까 요새 테리 쿨일 때는, 테 들고 가도 테리 쿨일 때는 점화 들었을 때랑 똑같이 해야 돼. 이거 여기서 한 라인 더 밀면 안 되고. 아니, 밀고 가야 되긴 하겠네.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이거 밀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못밀어 이건 내가 볼 때. 용 나와 있으면 용 바로 붙어줬어야 돼, 이거. 그나마 뒤늦게 가고, 아리가 브랜드 잡으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용을 먹겠죠? 용을 안 먹네요. 이젠 용을 먹겠죠? 정말 죽었으니까. 바로 먹었을 있 겠다. 그런 도 가능한데. 아 이건 발언인데 이건 진짜 닭발언인데 무조건 발언인데 아무도 모르죠 다섯명 아무도 모르죠? 이거 <웃음> 정글 죽고 미드도 방금 태어난 거라서 가서 대지용 들고 발언 치면은 무조건 발언인데 아무도 모르죠 진짜? 밑드에 있는 포티오 바텀가는 아리 욕먹는 자르반 정글 터는 클레드 클레드가 제일 잘한 거다 이거 열심히 해야죠 이런건 밀때아대신 힘주, 힘주고 잘 밀었다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거는 너무 오래 썼어 그러니까 롤은 턴제인데 다 미드 2차에서 턴 한번 쓰고 정글 먹으면서턴 쓰고 탑 2차까지 밀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개이득인데 아, 여기서 한번 더 하려고 하면은 이게 뇌절이지 그래서 한번 짤렸어요 이런거 짤리는게 좀 큰게 뭐냐면 스노우볼이 그다 멈춰 또 미드에서 이쪽 보고 3차를 뺄 수가 있나요? 정것같은데 이런거 그냥 정글 죽었으면 바로 먹어도 되는데 대신 두개 들고 그와 클레드 이제 타일이 되니까 바텀을 가는게 좋겠죠? 한다면 아니면 핑와를 사들고 와서 바론 시야를 같이 잡고 궁이니시를 보던가 바텀을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저였다면은 여기서 탑을 찍게 아니라 저였으면 바텀을 갔습니다. 탑 이거 그냥 미니언 알아서 나눠 먹으라 그러고 바텀을 갔습니다. 여기 가야 돼요 여기. 이거 탑 가면은 탑 갔다가 이거 밀고 집을 갔다가 다시 바텀을 가든 가야 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자체로 30초란 말이야. 이 바텀 도착하는데까지 30초가 걸려요. 심지어 바위계까지 먹고 왔잖아. 이러면은 24분에 여기 도착해. 그러다가 잠깐만. 타임. 자르반이 브랜드를 궁으로 가둬서 잘 잘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봅시다 그 다음. 그 다음 아리가 한번더 하는데 그럼 테를 바로 타야죠 지금? 지금 타요 지금? 조금 늦었어 테테 조금 늦었어. 테조좀 늦었어. 테좀 늦었어. 늦었어. 아 이건 테리 좀 늦었어. 이거는 봐주는 게 맞아 봐주는 게더 이득이라서. 봐주는 게 맞긴 해요. 이건는탈좀 늦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봐주는 게 맞죠. 왜냐면은 브랜드를 잡고 시작한 한타라서 붙어주기만 하면은 다 쓸어먹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거 브랜드 정말 잘 잡았거든? 여기서 타졌으면은, 데이득 보는 각인데, 이거는 사이드를 가려고 하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줄 알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기, 여기. 여기서 탑을 가면서, 바텀 밀어야 되는데, 탑을 가면서 탑 밀고, 바이게 먹고, 집 갔다가 바텀을 가니까, 오히려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야, 합류할. 이걸 밀고 가야 될거 아니야, 가려면은. 그래야 이득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라인 계속 타는데. 이거 라인 가다가 오히려? 봐봐, 이탑 갔다가 바이게 먹고 이런 걸 스킵하고 이걸 밀고 있었으면은 이거 라인 여기다 받아놓고 받아 여기에 테를 탔겠죠? 덩치 당할 만한데? 욕좀 먹어도 되겠는데, 이건? 합류가 안 됐는데? 근데 클레드 생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 가렌이 테리 아니니까 먼저 밀어놓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근데 그게 되려면은 탑을 밟지 말고 바로 바텀을 갔어야지 이거는 욕을 먹어도 되는데요? 이득보는 각을 무리라고 할순 없잖아 이득보는 각인데 이걸 들어가는 걸 무리라고 할순 없잖아 음. 이거 여기서 동선 꼬이면서 동선 그냥 진짜 이 욕심이거든 미니 먹고 바발게 먹고 집 가서 템 사야지 해가지고 바텀 가다가 어 뭐야 왜 물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그냥 욕심쟁이, 욕심쟁이 심보거든 서로 타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집을 갔다 왔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라인 밀어넣고 이제 이거 밀어놓고 발론 쪽으로 달려줘야지 집을 가면 안 되고 발론 쪽을 봐줘야 되는데 이대로 발론은쭉 올라갔어야 돼요. 이거 집 너무 왜왜 왜 가는지 살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왜냐면 이게 올라와줬으면 브랜드를 잡을 수도 있었거든. 아 근데 운영을 못 하긴 했네. 물론 아리가 핑 찍는 게 당하, 당연하다는 건 아니고 운영을 진짜 못 하긴 했네. 이게 봐봐 방금도. 라인 밀고 집 가서 이렇게 다시 와가지고 또 라인 밀라고 하니까 미드에서 한타 일어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라인 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바로 쪽으로 올라갔다? 그럼 이 한타가 클레드가 있는 한타가 되잖아요. 상대는 미드 2차가 없고 탑 2차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상대를 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발, 자꾸 한 발자 늦잖아요. 한발 늦게 들어가고, 한발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거라서 그래. 집 타임을 이상하게 잡고. 가야지 탑을 가야될지 생각 안하고 움직이니까 동선이 꼬이게 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엄청 먹겠네 또 이것도 아리가 왜 합류가 안되냐면 근데 이것도 아리도 잘못이 없다고할수 없는게 이거 같은 경우는 클레드가 안오면 하지 말아야지 그건 맞잖아 클레드가 안오면 하지 말아야되고 클레드는 봐줘야되는게 맞고 서로 오지면 안맞은거잖아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 그래 아 물린거네 애초에 아이고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 아리 지탐 잡고 집 갔다 와가지고 바로 보면 될것 같은데 이건 아리가 불린 거야 그레다가안 오면은 저기까지 가지 말아야지 아, 헤 잡았네 야. 어떻게 어떻게 한다하면 질거야 아마 세미 싸움 비하게 났죠 또 돌려봅시다 다시 바텀 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카이사가 바텀으로 오는데 원딜이 바텀 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바, 바론으로 바로 뛰시면 돼요 자꾸 원딜이 바텀에 보인다 그럼면 바론 뛰면은 그런 생각 할수 없게 돼아 그렇네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가 진짜 있다 좀좀 좀 있다 문제가 팀이랑 클레드랑 너무 안 맞는데, 여기서 왜 물렸는지 한번 봅시다. 천천히. 아, 탐켄티가 이니셜 걸었어요, 일단. 거기에 이즈가 물렸고, 공을 쓰겠죠, 카이사가. 이즈가 사나? 이즈가 사나도 이거 의미가 없는 게, 클레드가 합류가 안 돼서, 싸우면 안 돼. 이런 바론각이 나오고, 그 사이에 클레드 바텀 밀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문제가 뭔지 알았어 문제가 뭔지 알았어 알아버렸어 클레드가 너무 피오라같이 했어 게임을 피오라가 아닌데 사이드가면 다 이기는 챔프가 아닌데 피오라같이 했네 보니까 이거 바론도 솔직히 아래 팀 건데 돼지가 두 개라서 아 그렇네 확실히 확실히 합류 안된다 확실히 합류가 안된다 확실히 이거, 바론턴에는 붙어주는 게 맞긴 한데. 그니까, 러 합류가 너무 안 돼. 그냥 너무 사이드라이너야. 이걸, 그냥, 잭스나 피오라면 이게 말이 되는데, 잭스나 피오라가 아니잖아요, 탱크가. 특히 상대 바론턴에는 사이드 매기보다는 합류해주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상대가 이거 어거지로 밀고 들어오면은, 오히려 상대가 빨라서. 그러니까 얘는 클레드는 궁이 이 씨가 워낙 특출난 챔프라서 게임을 굳이 잭스나 피오라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클레드한테 중요한 거는 사이드 업재기 까는 것보다 상대 한타를 쓸어먹는 게 쓸어먹고 바로 먹는 게 훨씬 중요한 챔프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뭐 쇼진 가고 죽음의 무도 가면서 사이드 힘을 주는 챔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내가 하는 챔프는 내가 내가 하는 식의 클레드는 한타 반 사이드 반 느낌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궁 이니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치, 맞아, 맞아, 맞아. 그 저거지. 사이드라인 밀어놓고, 야, 야 인원 무조건 쓰게 만들어서 동으로한 발짝 빠르게 이니시 거는 거. 야, 여기서 내절하네. 야, 이건 아니지, 진짜. <웃음> 아니, 이걸 어떻게 밀어? <웃음> 아니,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밀어? 아, 밀라고 그러네, 진짜? 아니, 이걸 어떻게 밀어? 아, 이거 텔 있었으면 끝나는데 게임. 깝다 아까 벨라다고 벨라 걸때 썼어가지고. 되나요? 끝나나요? 안안 끝나겠다. 이 어, 이러면 이제 바론대 바론 장로밖에 없죠 남는 게. 바론 장로 바론 장로죠. 가렘도 클레드도 사이드 챔프가 아니라서 한타가 바론 장로 한타 바론 장로예요. 기본적으로. 사이드는 그냥 대충 CS 밀리지 않게끔만 밀어넣으면 돼. 오히려 이때는 타는 것보다 큰 라인으로 가서 박히는 게더 이득이야. 미니언이 워낙 세가지고. 이런 거 잘리면은.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게. 이런 게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거지. 이런 운영이. 사이드를 가서 미는 것보다 한 발짝 빠르게. 한 발짝 빠르게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거. 기민하게. 이런 식으로 조이는 거. 위치 잘 썼잖아. 이렇게 조이는 거. 그냥 좀만 나오면 은 바로 손도 모시게 바로 물어주는거 이런거 그치 팀이 원했던건 이거고 클레드가 해야 될 것도 이거였지 근데 이런 플레이가 안나왔고 그 사이에 팀은 혼자 무리를 했고 그러면서 꼬인거죠 이런면 바론이 바론이 무조건 나가게 되어있어요 서포하사한테들게 <웃음> 맞는거야 지금? 아우 t <웃음> 어후, 혹시 몇산 거야? 55, 56... 이게 서포십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서포십니까? 아, 좋아요. 장로까지 뭐 끝났죠. 이제는 클레드가 그려야 될 구도가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먼저 함류해가지고 얘네가 조금만 사이드 걸리면 이렇게 불어서 끝내는 거 이게 이게 클랜드가 해야 될 거예요 사이드를 미, 억제기 밀고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거예요 이니시에이터야? 이니시에이터 상대 입장에서 보여줄게요 상대 입장에서는 브랜드가 탑이야 근처에 이긴 해 근처에 이긴 해 맞아 일단 근처에 이긴 한데 근데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한키치 심지어 혼자 집 잡았잖아 더 이득이 뭔지를 생각을 해야돼 항상 지금 바론가서 시야 잡고 궁으로 인식하는게 이득인가 사이드가서 이참이 는게 이득인가 이런걸 약간 재야돼요 너무 클레드를 피오라같이 했다? 약간 제 피드백은 그런거 같아요